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용의자는 소송을 위해 대구 지역 임시 거처에서 머물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불을 지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와 재개발 투자 관련 소송으로 얽힌 오랜 악연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 동기와 화재 발생 경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경찰청과 수성경찰서는 10일 오전 11시 범어동 사건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전날 1차 합동 감식에서 경찰은 방화와 관련된 잔류물을 수거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사건 당시 CCTV의 이번 사건 용의자인 A53씨가 흰천으로 덮은 물체를 든 상태로 빌딩에 들어서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이 물체가 인화물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감식 현장에 화재 진압으로 무리 많아 정밀하게 감식을 진행하지 못했다. 묘우, 주가 감식을 통해 인화성 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불을 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조 빌딩 방화사건으로 아, 숨진 아, 두 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듯한 자상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살해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시빌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임시 검안 결과 건물 203호에서 근무하던 A 변호사와 사무장인 남성 B씨 등두명에게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상을 입힌 흉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정밀 검식에 나서는 한편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릴 예정이다. 방화 용의자는 전날 오전 10시 5 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의 변호사 사무실 2층 203호의 신호로 추정되는 인화 성물질이 든통을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방화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방화 용의자는 대구 수성구의 한 재개발 지역 사업에 투자했다가 분양처조 등으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에 실패한 그는 시행사 대표를 고소했고 재판에서 상대측 법률 대리인인 시변호사에게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시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 화를 면했으나 시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A 변호사 등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또 이날 중으로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전날 검안에서 화인사로 추정됐고 남성 두명에게서는 자상 흔적도 나왔다. 사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화재 발생으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변호사 사무실 203호에 있던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203호 사무실 근무자는 모두 10명으로 이중 6명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탈출한 4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용의자가 어떤 동기를 갖고 어떤 경위로 불을 내 대규모 사상으로 이어졌는지 밝히겠다. 고 말했다. A씨는 민사소송에 패소한 데 불만을 갖고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5명, A씨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의뢰인 등 1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불이 난 빌딩은 법원 뒤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다. 9 1 5후 A씨가 거처로 삼고 있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출입문은 폴리스라인으로 봉쇄돼 있었다. 인근 주민 말을 종합하면 50대인 A씨는 4년쯤 전에 이 아파트의 52.916평 크기 월세방을 얻어 전입을 왔다. A씨가 사는 아파트 주민은 A씨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보이지 않아 물었더니 본가는 다른 지역에 있다. 소송 등 사건에 휘말린 것이 많아 이를 볼 때만 이곳에 온다고 했다. 고 말했다. 몇몇 소송 기일이 잡히는 기간 동안 법원과 가까운 이 아파트에 머물렀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또 다른 주민은 평소 A씨는 이웃과 교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늘 바빠 보였다. 며우 뉴스를 접하고 크게 놀란 주민이 많다. 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A씨가 아파트를 나선 시각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상대방 피고 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변호사에도 A씨가 일부 소송에서 패소한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씨가 진행 중이던 수억 원대 투자 반환금 소송이 이번 방화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한 재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 해 6월 패소했다 A씨는 곧바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16일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이 이번에 방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의 변호사였다. 하지만 A씨는 일부 승소 판결에도 제대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지난해 4월 B씨를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걸었다. B씨가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B씨가 A씨에게 8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눈치지에 소송이었으나 A씨는 패소했다. A씨가 이날 불을 지른 변호사 사무실은 소송 당시 피고인 있던 B씨 측 변호사가 근무하는 곳이다. 이 변호사는 A씨가 불을 지를 당시 경북 포항시에 출장을 가있어 화를 면했다. 대구 지역 법조계는 경찰이 보복성 테러로 추정하는 사건을 두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석화 대구시 변호사회장은 이날 오후 사망자의 시신이 안치된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들러 이번 사건으로 변호사들이 크게 충격받았다. 묘. 재판 패소 후 원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상담을 해주는 제도 등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겠다. 고 말했다. 대구 변호사의 측은 이번 사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방화 용의자의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이야기했는데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들었다. 묘 가해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구제를 받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검찰의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 변호사의 측은 유족들에게 변호사의 합동장으로 장례를 치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유족들이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화재 때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 이 회장의 변호사 사무실도 해당 건물 4층에 있다. 이 회장은 화재가 났다고 직원이 외치고 나서 이래서 2분 안에 연기가 순식간에 차올랐다. 며 직원들과 문을 잠그고 대피해 있으니까 소방관이 와서 구해졌다. 고 말했다. 이날 불로 이 건물에서 근무하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이 참변을 당했다. 방화용의자인 A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중수사에 나선 상태다.